또 잡아 잡아 하나 붙 갈까? 나 하고 있어요. 농나 안 온나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한줄넣고 아, 이렇뭐 이렇게 백백 재밌어 백백. 아, 거의 녹았네. 잘 녹네. 찌꺼기 없고 좋네. 깨끗하게 잘 녹으면 모든 농사에 다 적용이 돼요 물이 이게 그냥 상수병 그대로인데 투명하게 깨끗하잖아요 물이 이것만 해도 이게 훌륭한 겁니다 비료가 어떤 작물에도 이러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어떤 작물에도 이러면 비로온실 같은 데도 가능하단 얘기예요 욕심하 죽는데 이 나무가 니가 보괴가 그렇게 저저물줄때 <웃음> 뭘 줄때 정말로 한방울씩만 넣어둬야 돼요 시속을 잘해야지 잔인히... 일주일에 물약 먼저요 먹지마고 아예몸몸 <웃음> 약하다고 먹지마고 비료 썰어졌네 <웃음> 비료 썰었지. 아, 먹으면 안되잖아 <웃음> 먹으면 안돼 정말 깔끔하게 녹아가지고 예. 네. 딱 먹으면 돼 어. 이런 비런들은 몰랐어 14,000원, 1 14 5 0 0 0 5 0한0원1 5 0 0 0 <웃음> 음, 녹는 거봐서니이 정도만 정말로 이 가격 대비로 치면 아주 괜찮은 아 <웃음> 문경의 영순농회 말씀드릴 것 같으면 프로 나오기 전부터 SM 팜을 처음으로 이쪽에서 지금 1호. 받아주신 곳인데 1호 예, 예. 그 감격이 또 이, 이제 스소추비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그 아. 다음에 또 저거 척조도 지금 문의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스소축조 예예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야 이거 진짜 영순농이 그 농민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서 이 감사함에 또 제가 만세 음. 한번또 외쳐보겠습니다 예영순농이 <웃음> 만세, 만세! 영수한 동력 맞으세요 동훈이 얼마나 왔어요 지금 여기 양이? 한 6바렛도 왔습니다 720호 720호 예, 예. SM팜은 얼마나 있나요? 한... 보죠 8바렛도? 8바렛도 있고요 8바렛도? 예, 예. 아... 20호 칩이 왔는데 이제 인근에도 많은 분들 찾아오시겠네요? 예 지금 오늘도 안동에서도 오고 예, 뭐이 인근에서는 많이 옵니다 아 많이 오십니까? 예. 그 SM팜 사용하신 분들이 스포츠이 사러 오신 분들이 많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SM팜 요거 산 분들이 요거도 같이 예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실정입니다 아 연속으로 구매를 하시는군요? 예예 예. 써보고 좋으니까 계속 써주시나봐요예 어. 요거 같이 써본다고 이렇게 <웃음> 예. 요게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문경사랑 상품권 어찌부턴가 20만원 1인당 2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20만원 구매 하셔서 사면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참 영순동에서 좋은 일 하시는 거 주변에. <웃음> 아 문기씨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10% 할인 해주니까. 푸농부하고 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일하는 게 푸농부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또 삽삽을 한번 해보시 촬영할까요 예, 네, 하고 있어요. 농나 <웃음> <웃음> 안나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한좀 넣고 <웃음> 이 정도만 해서 충분한데. 두... 이게 팍 이렇게 먹, 뭐, 이렇게 백백 재밌다, 백백. 백백도 <웃음> 되야. 그냥 이렇게 그렇게만 몇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 거의 녹았네. <웃음> 네. 잘 녹네. 찌꺼기 없고 좋네 그게 잘 녹으면 좋은 게 뭐예요? <웃음> 그게 설명 못해요 네. 이게 광고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 못해 <웃음> 아,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그게 잘 녹으면? 당연히 좋죠 그것도 녹아서 물이 이런, 지금처럼 깨끗하면 더 좋고 아. 물이 지저분하게 뭐 빨갛기, 시커멓기 뭐 아, 이게, 물이 지저분해지만안 좋은데. <웃음> 깨끗해서 딱 마음에 드네. <웃음> <나네. 웃음> 조합장님 그, 어디에 농사하실 그, 때 쓰실 거야, 이거? 시면 <웃음> <웃음> 내가 고추농사에 내가 함해볼라 그러데 <웃음> <그래. 웃음> 그게, 그게 물잘 녹으면 점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게 잘 녹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녹으면은 모든 농사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지저분하게 잘안 녹고 이러면은 내가 절대 내한테 검증이 안 되면 내가 농가에 절대 안그합니다 진짜로 난 검증된 것만 해 내가 어제도 샘플을 새 농가 내 농가에 나눠줬는데 내 농가에 효과 없다 이러면 난 절대 안그합니다 안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녹아 보고 내 농사를 지어보고 검장만 되면 내가 농가에 현장을 하죠 정말 합격증을 받았네요 달로 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녹는 거 봐서는 물이 이게 그냥 상수병 그대로인데 투명하게 깨끗하잖아요 물이 이것만 해도 이게 훌륭한 겁니다 비로가 진짜 훌륭한 요한 병에 내가 한줌 한 넣었는데 용액점이 굉장히 이러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 어떤 작물에도 이러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어떤 장물로도. 이러면 이제 비닐 온실 같은 데도 가능하단 얘기에요. 뜯는건 내가 하우스 농가에 갖다 주고 이렇게 넣어보시오 라고 내가 또 권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효과가 좋다면 다른 하우스 농가도 내가 다 이제 권하죠. 근데 그게 이제 효과 없다 이러면 이게 그건데 내가 봐서는 분명히 이건 효과 있어요. 이 정도면 <웃음> 어떤 내가 좋은 비료도 많이 비싼 비료도 많이 써봤는데 나도 비닐하우스 옛날에 오래 했거든요. 좋은 비료, 비싼 비료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녹는 복합 비료가 없어요. 지금 다 녹았네, 100% 다 녹았는데 깨끗하게 녹는 비료를 내가 오늘 처음 봅니다. 정말로 시험을 많이 해보시는 시험을 그동안 많이 봤죠, 내가. 그래서 조합장이 이거 비료 팔아가야 나한테 챙겨지는 게 없어요. 어떤 뭐 영양제고 그렇지만은 내가 검증안 되면 절대 안 건하죠. 내가 이건. 저 아저님도 이게 만 사천 원이면 비싸지 않냐 하셨다가 만 오천 원이면 만 오천 원이면 비싸지 않냐 했는데 그 뿌리기도 하고 점적도 되고 연면 살포도 된다 하시니까 그러면 비싼 거 아니다 정말 비싼 거니다아 조합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녹여 보시고. <웃음> 사용해보시고, 이제, 좋으면은 농가들한테 권하시겠다. 그렇죠. 야, 깔끔하시네, 성격이. 예? 네? 깔끔해요, 진짜. 야, 근데, 절대. 이게 이렇게 잘 녹는다. 네. 야, 신기하네요, 그죠? 다 녹았잖아. 예. 아니, 슈퍼농부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 야, 난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웃음> 정말로 인정합니다. 아, 인정하십 어, 아,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 이거, 성분표에도 보면, 이게, 상당히 마, 예.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이 정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녹는다는 게 고만하게 어려운 일인데 훌륭한 거예요 이 아, <웃음> 역시 명품을 알아보시는구나 네. 네? 그렇죠 이 진짜 비료 중엔 명품에 속합니다 아. 이 정도 국산 비료로 이렇게 네. 나왔다는 것은 참 아주 괜찮고 훌륭한 비료 아. 내가 봐서는 야조합전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천금 만마로 드립니다. 아니 슈퍼추피 사용하시면 예.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까로 예상이 되니까 이거 주문하신 분들 좀만 기다려주시면 곧 이제 배달이 되는거죠 예, 예. 그리고 영순농이에 오면 항상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오시면 그죠? 상품권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20만원까지 예. 아 20만원까지 입 20만, 20만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다랑상품권 끊어서 요거 사시게 되면 10% 할인받고 사실 수 있습니다. 깔끔 합니다. 용순농협에 네. 네. <웃음> 오셔야만 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나도 같이 한다 해서 한다고 해 안되잖아